현진영 전성기 함께 했던 고이문숙, 이제 아프지 말길. 가수 현진영이 고이문숙을 애도했다. 현진영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커다란 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엉거주춤을 추며 나의 전성기를 함께 했던 나의 뒤에서 묵묵히, 나를 더 빛나게 해 주었던 은숙이. 이제 아프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 누리길 오빠가 기도할게. 이문숙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진영과 고이문숙은 지난 1 9 9 0년대 함께 활동하며 가요계를 주름잡은 주인공들이다. 한편 이날 고이문숙이 유방암 투병 중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 빈소는 충남 홍성 추모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7시다. 장지는 홍성 주모공원에 마련될 예정이다.